고추가 이제 끝물이라 이거는 미리 비축해 두셨던 고추라서 고추가 아주 좋습니다. 안동 고추 12,000원, 당근에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매운 청양고추도 있고요. 다듬어 놓은 고추도 있답니다. 이제 고추가 끝물이라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태산같이 재 놓고 파셨는데 다 파시고 이제 요거는 그때 있던 만물 고추 12,000원 현데 고추가 아주 좋아요 음 너무 좋다 고추가 좋아요 12,000원이랍니다 아직 고추를 사시지 못하신 분은 얼른 사셔야겠어요. 은이 얼마지2 0 0 0원 고추. 은이 은 은혜 고추 정말 좋아요. 어, 고추 정말 좋다. 정말 좋은 고추네. 맞아요. 농사 지어서 나왔어요. 예, 농사 지어서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추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고추가 아 이거 정말 고추 좋네. 만삼천원이라 하십니다. 이게 얼만데요? 만삼천원이라 그러시네요. 근데 고추 정말 좋네. 어, 다 이거지. 물 어. 어, 많이 가 당고 당고님. 당고. 가 당고입니다. 가만 당 당고 당님